사실 저는 요즘 좀 무기력했어요.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요. 취업 준비도 유튜브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.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에는 저는 다시 열심히 살고 있을 거예요. 저 지금 무기력증 완전히 극복했거든요. 예. 예, 예, 예, 예. i was finna 안녕하세요. 진짜 3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. 너무 번아웃 현상이 진짜 심하게 와 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상하게 기운도 너무 없고 그리고 머리도 완전 멈춰버린 기분이 들더라고요.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종종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어제 저녁에 한동안 좀 일기를 안 쓰다가 일기장을 꺼냈어요. 이 번아웃 증후군이 왔을 때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왔고 그리고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일기를 쓰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. 배가 고프덩 배가 고파요 그런듯! 두 번째로는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정신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심한 운동은 하지 않았고 그냥 스트레칭 정도로 제가 했어요 세 번째로는 잠깐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무기력증을 극복했는지 보여 드릴게요. You see her walking down the boulevard She got the passion of a superstar s 아, 가 갑자기 와 가지고 아파트 단지까지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. 그래서 <웃음> 아 뛰어야 돼. 아나 진짜 아 힘들어. 아유 오늘 비 온다고 했었나? 네비 온다고 했었나봐요. 저만 우산이 없네. 아나또 뛰어야 돼. 아 얼마 안 남았어. 아 진짜. 아, 어깨비 많이 와. 번아중증후부는 커녕. <웃음> 뛰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. 와, 진짜 어지러워. 아니, 진짜 정신이 없네. 언니한 거야? 집에 있는 호밀 캄파니에 트러플 오일이랑 발사믹 뿌려가지고 이거 차이티랑 같이 먹으려고요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입었어요. 저는 진짜 한 번에 옷 결정하는 게 진짜 드문 것 같아요. 항상 옷 입고 갈아입고 옷 입고 갈아입고. 미용실 갈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팩트 그리고 립스틱을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미용실 가는 가방을 챙겼고 아 맞다! 카메라! 카메라를 가보겠습니다. 짠!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시겠죠? 매직을 했는데 매직은 머리를 쫙 피는 거예요. 이게 머리가 엄청 얇아가지고 이 매직기도 금방 풀려요. 저는 한 김에 좀 빡세게 쫙 피고 왔어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리폼에 입으려고 해요. 제가 평소에 크롭티 입기는 약간 좀 부끄럽고 운동할 때탑 위에 걸치고 싶은데 걸칠 만한 게 없었거든요. 그냥 반팔티는 밑에가 너무 길어가지고 운동하는데 조금 걸리적거리더라고요. 제가 운동할 때 입던 반팔티를 크롭티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허허허 헐야 마침 또 이렇게 언발로 잘렸네 후 노답인데? 그리고 여기를 그냥 묶어야겠다 이렇게 입을 때 짜잔 이렇게 크롭이 완성됐습니다 나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가 조금, 뭐라 그러지? 좀, 언발이라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이걸 운동할 때 입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, 여튼, 이렇게 저의 기분 전환도 성공했습니다. 성공은 아니고, 이거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사실, 운동할 때. 왜냐면, 이게 카메라로 보면 좀 그래도 덜한데, 실제로 보면은, 진짜 쥐 파먹은 것 같아서. 옷 하나 버렸네요. 와. 제가 유튜브 구독자 500년이 넘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얼마 전에 제 DM으로 영상을 보고 많은 응원을 얻었고 서로 파이팅 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. 이제 저한테는 유튜브가 정말 소소한 일상이 돼 있고 다양한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500분들께 감사 인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드리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유튜브는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 쭉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Let's go to an art museum i'll explain it at the coffee shop i know you don't get it but there's no need to fret it it's like a gift it's about the thought my name might be too much and then go might take a while but thank you for coming i know that you're trying to do anything to make